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봉독,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셨고 저희 발걸음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귀중하고 거룩한 그리고 신령한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축복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이제 음, 이번 주 지나면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떨리네요 갈 때가 되면 대, 되면 될수록 이상한데요 제가 원래 설교를 할때 음, 본문 제가 이렇게 쭉 흐름에 있어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나 좀 다른 이야기들은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렇게 딱 해서 끝내는 편인데 이상하게 어,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그때그때또 생각나는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본문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중고 대학 청년부 연합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할때 제일 길게 했던 게 일곱 시간이었어요. 오후 두시에 도착해서 저녁 아홉 시쯤에 끝나고 거의 열 시쯤에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음, 다음 주에 혹시 그런 역사가 응.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웃음> 예, 예, 오늘도 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게 너무 즐겁고 응. 기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아, 하나님의 사랑 끝을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 오늘 왜 이렇게 떨리지 <웃음> 모르겠네 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8장 오늘 본문이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8장의 쭉 흐름이 어떤지를 좀 같이 알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난주에 저희가 7장 마지막 절부터 해서 8장 1절까지 말씀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세 가지 법 기억하시죠 우리가 속사람이 속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그리고 겉사람이 계속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법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핵심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 아, 영의 생각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그이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누면 성령님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를 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라는 말과 함께 14절에 무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15절에 양자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영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1 7절로 넘어가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상속자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1게1 7절까지 내용이고요. 10 c 1 8절부터 27절까지의 거기 핵심은 성령님의 중보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28절부터 30절은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말씀 전했던 거 28절 기억하시죠? 아,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선을 이루실 것이냐 그 내용이 29절과 30절이에요 미리 아신 자뭐 미리 정하셨 그냥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지죠 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양자 삼으신 거죠 그리고 30절에 또 내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이래 대하여 무슨 말하리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쭉 보고 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도대체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의 그것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끊을 수 없는 끊임없는 영원 불변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좀 음,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보장성,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 여러분 구원 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진짜 되게 떨려요. 네. 오늘 아침에 준비를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머리 헤어드라이 헤어도 이것도 못 하고. 막 그렇게 오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막기대 하면서 왔는데 딱 강대상에 섰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지금도 막 떨려요 야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대가 없어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아기 그냥 내비 두셔도 돼요 네, 그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아 구원에 대한 의심, 구원에 대한 아, 불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아, 이거 내가 구원 받은 사람 맞나? 내 구원이 진짜인가 아닌가? 뭐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는 되겠더라 싶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첫 번째 경우는요.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렇죠.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뭐 신앙생활도 즐겁고요. 뭐 말씀 묵상도 매일매일 하게 되고 어 시간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막 그렇죠. 막 저, 저는 저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종이에다가 이건 좀 약간 제가 이 개혁주의적 신앙을 잘 몰랐을 때요. 이 종이에다가 볼펜을 딱 들고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막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뭐 되게 불쌍한 눈을 쳐다보시는데 <웃음>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막 이렇게 했는데 딱 그림을 다 그리고 기도를 기도가 다 끝나고 딱 봤는데 그림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그림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막 기도하면서 딱 봤는데 그때 이제 양의 그림이 있었던 양의 그림이 눈에 보였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를 아, 뭐 만들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 뭐 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알자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어, 비가 오는 것도 이것도 그냥 비가 아니에요. 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주시는 그 눈, 흐르시는 눈물이 다뭐 이러고, 막 이렇게 산들바람 새소리도, 이거 그냥 새소리로 안 들리죠? 뭐로 들리죠? 야, 저 새조차도 하나님을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막 이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막 이런, 이런 깨달음이 막 들죠. 이게 언제예요 아 괜찮아요. 같이 같이 놀아요, 저랑 예, 괜찮아요. 어차피 또 다음 주면 떠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웃음>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막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짧아지고 막 이렇게 될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 교회 올 때에만 성경책을 들고 오는 순간이 있고 아니 교회 올 때조차도 아예 하나님의 하, 하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 그냥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지는 그런 때 이럴 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상황이 한 달, 두 달, 육개월 1년 막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아 내가 이거 구원받은 사람 맞나? 어,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 또 구원 여부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두 번째 경우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율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하지 말라와 하라 이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는 보통 하지 말라를 아니 하지 아니 할 때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여겨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지킬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는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상하게 죄책감을 못 느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사무라. 이거 하라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거 이거 매일매일 지키시며 사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안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20장, 22장 이렇게요세개 보면은 어, 이 대인 관계 아주 중요한 3대 의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용서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이세 가지가 18장, 20장, 22장에 나오는데 일곱 번을 몇 번까지요? 10번까지 용서하라. 예, 맨날 헷갈려요. 10번이 일곱 번인지, 일곱 번이 10번인지 이거 헷갈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400 4, 7, 4, 490번 용서라고 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18장에서 용서하라. 20장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로 섬기라. 그리고 22장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매일 지키십니까? 잘 지키지 못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는데 이제 어 하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할때 그때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사기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상대방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폭력을 휘둘고 이간질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이런 거할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하라는 것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구원 받은 사람 맞나?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성도님들 성경 공부할 때이 죄악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반복, 죄악의 반복, 습관의 반복 이 반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난이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선천적 또는 후천적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문제가 생길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이나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이럴 때 구원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제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저 버리신 거는 아니신가요?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저 잊어버리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버림받아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다윗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10편 1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 여부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요. 사탄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계속해서 나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야 진영아 너 어저께 죄졌잖아. 너 그런 그렇게 죄지고 어떻게 교회 나가니? 어머머 뻔뻔해. 야 하나님이 그그 그 예배 받으시겠니? 야너 어저께 욕했잖아. 너그입 가지고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그 기도 들어주시겠니? 야 어떻게 그런 기도를 그그입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야?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어제 죄졌으니까 오늘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오늘 어저께 내 입으로 하나님께 죄졌으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 이 입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달라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자꾸 하나님 생각 멀어지게 하는 거.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지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얘기했는데 오늘 마무리를 줘야 되겠네요. 어. 부모님하고 같이 기회 올때 부모님 싸우고 또갈때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 오해하죠. 아니 오해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어떤 생각 가져 이중 인격이다 위선이다 뭐 이런 생각 하죠. 이거 번역되는 저기 통역되는 거죠. 어, 자 보세요. 얘들아 잘 들어라. 어, 엄마 아빠가 차 안에서 막 싸워 싸웠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 딱 내려서 이제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보면 아유 목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웃음> 아우네네 아우 여보 인사해 네. 자이 모습 보면 위선이라고 여겨집니까? 이게 나쁜 걸까요?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차에서 막 싸웠어요. 근데 교회를 딱 왔어요. 그럼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도 계속 싸워야지 그게 신실하고 솔직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가식이 아니라 히파크리시가 아니라 n t 컨트롤이에요. 그죠? 자기 절제예요.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그런 마음도, 표정조차도, 행동을도 조차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절제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 특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시험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목회자 자, 목회자들이 이 자기 절제가 굉장히 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망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히파크레스이 어, 어, 위선 두 얼굴이 아니라 자기 절제의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셔서 신앙 자녀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또 우리 어른들이 어,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죠? 아, 아, 사탄들이 주는 생각 어, 이제 사탄들이 이런 질문 보통 그 이단들이 주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해서. 네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그 구원 받은 것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어,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해요. 무슨 근거로 확신하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 이렇게 더 질문 던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거짓말 한적 없습니까? 죄진 적 없습니까? 나쁜 짓한적 없습니까? 나쁜 생각 한적 없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질문 던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져요. 이거 누가 하는 질문이에요? 구원받으리 하는 질문 아니에요. 그죠? 이단들이 하는 질문들. 성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지 정상일까요? 맞을까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뭔지는 못 들었는데 네. <웃음> 듣지는 못했는데 맞아요. 자, 무슨 근거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입니까?라는 확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성경적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멘이죠이거음만 네.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이단 사탄이 와도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 여부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네 번째는 사탄이 자꾸 유혹할 때 의심을 우리 마음에 심을 때입니다 그리고 구원 여부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마지막 다섯 번째 경우는요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구원에 대해 잘못 배웠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 저 많이 봤어요 예전에 한, 한참 제가 신앙생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한참 신앙생활할 때그 주위의 분들이 거의 다 그런, 그런 쪽의 분들이었거든요 었 그런 분들이 특징이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불안함과 공포심의 1사인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조성 공포심 조성하는 목회자들도 뭘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도 불쌍하고 그 목회자 밑에서 막 불안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구원 지키려고 억지로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님들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을 잘못 배웠을 때에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그 당시 이 로마서를 쓸그당시에이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요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뭐 고통스럽고 피,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과 고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이 자기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졌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였을까 모르겠는데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구원 여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불안했던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만큼 대단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도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 네 가지 정도를 오늘 바울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8장 3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쓰인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요 그런 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접속사가 그 전에 나온 내용들 하나님의 예정, 예지, 예정 뭐, 어, 뭐 의롭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의 선, 의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예요. 그런 g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강 l 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 f g o d i s f o r u 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그 예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그 의미를 그 뜻을 거스르겠느냐 대적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의 길을 막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 두 번째는 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셨기 때문이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 32절은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대, 구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으셔도 그 누구도 불평 불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그 모든 아픔과 갈등 이런 모든 것들 다 뒤로 젖히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단순한 이런 세상의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차원 이런 수준의 모든 것이 아니죠 뭐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뭐?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예요 뭐를 위해서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라도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아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어진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그리고 이걸 믿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의심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는 말 아시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 속담 이 말을 쓰기가 조금 죄송스러운데 여러분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거 못 느끼시나요? 예 하나님의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만큼 대단한 것이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조차도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어느 것도 그 사랑 변질되게 할수 없다는 것 그거 깨달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휩싸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 공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또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열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뭐하다는 말인가요? 무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는 부족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셨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 아니 하,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다. 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간구를 우리를 위해 무슨 간구를 하실까?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씨름을 했었어요. 그때 딱 떠오른 구절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아서 보전하사 여기 프로텍트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일체 중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존 보호해 달라고 끝까지 지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응답되는 거죠. 그죠? 렇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는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이에요. 근데 함을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응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면 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닐까를 생 고민하면서 의심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소원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언적 기도예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의심 없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수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구절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요 당신이 어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건강에 아픔이 있고 삶의 고비들이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너의 구원 여부를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끊어질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느니라 예, 바울이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 한네 가지 정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보내 무엇을 주시지 아니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보호를 구원을 보호하여 주시지 지켜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 예언적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네 가지입니다. 어, 이 한국 속담에 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 여러분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면 어, 무엇일까요? 어,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거는 피보다도 더 진한 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존 던이라는 신학자가 이 Circle of Dance라는 uh, The Circle of Dance of Time, 시간의 원형 댄스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형으로 표현을 해요. 이 포크 댄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유럽에서 하는 그 이렇게 여자들과 남자들 계속 돌아가면서 파트너 바꾸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춤추는 그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그 둘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결국에는 계속 돌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돌면서 끝난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시작 끝난 것 같다가도 다시 시작되고 아까 저희들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세 가지 말씀드렸죠 일상의 반복, 죄악의 반복, 습관의 반복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삶을 뭐 감싸 안으시면서 계속해서 또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과 감사 드리며 기쁨에 의심 없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아니 그 뜨거운 사랑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못하는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이웃사랑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갈수 있도록 에덴 개혁장교계와 제건 남가족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부족한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